가봅시다. <웃음> 툭 치는 거 귀엽네. 쪼까 귀여운디. 이렇 죽어. 여기. 까비. 아, 반칙 쓰지 마. 어? 어? 왜 나갔냐, 얘? 니값 레전드. 까먹민미 아파요 언제 오냐? 그들이 어디 안 가지? 응? 와피안 다는 거봐 강어를4 0 0이야이 사람 무슨 와 진짜 모델 상대로? 일단 모델 Q랑 E를 눈으로 보고 피할 수 있잖아 그랩을 맞아 줄 이유가 없잖아 인정? 인정 좀 그런 걸로 하자 일단 1렙 싸우면 레래드가 무조건 이겨요 뭔 일이 생겨도 이겨 모델 1렙은 왔네. 되거든 이거. 미녀들아, 미녀들아 힘을 내. 나비, 미녀이 아무리 세도 저건 못 이기네. 슥. 세팅 올라온다 이제. 그리 그래픽고. 일부러 맞은 거예요, 일부러. 필각이라서. 그러니까 한판진걸 복구하는 판도 있어야 되잖아, 한 판씩. 그럼 그래, 눈으로 보고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이두장나왜 계속 하려고 그래? 할때공 쓰면 돼요. 모션 보고 할수 있어. 인생을 포기한 건가? 대단한걸? 그래도 120원 먹었네. 간다! 어, 잘못, 잘못, 잘못! 어, 어, 어, 어, 어, 어. 아이야, 3일 컷 뭐야 왜 안와 게이드 게이드 게이드 피가 없네요 게이드 게이드 안쓰면 죽어요 피한방 자꾸 죽어야겠다 에이 2등 3 2등 다이브하기죠 플레드가 만라인에 있는데 w 를안 찍어? 와 이럴수가 와 더블 타이밍 레전드인데 좋아요 근데 왜 저만 안썼지? 근데 아까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왜 저만 안쓰죠 사람? 쓰고 안나 어디서? 오픈 레전드 라걸라 걸. GG 알고보니 카타리나 그거 아니야? 어어 열관리? 와 비치방 또주러프네 어? 멋있었다와 안죽어 었 라인 다 박아서 나쁘지 않아 아파용 아, 뭔지 알아요 아 전력먹는구나 빨리 와볼래? 안 되는 걸로 와, 에코가 녹았다. 막 뚫네, 누가? 봐 봐, 이즈 레어 개 피라 해만 하긴 하 거든. 나단 해. 엄청 엄청 단단이이스 유리 장들 디즈 레 큐티 하고. 나이 여기 멘탈 나갔을얘또 게임이기고 있는데 이제 내신 들어야 그러면 공 데미지 어 잠깐만 수가 너무 허무하게 나갔는데 미안해 가 허무하게 나왔어 라인 풀려도 되나? 집중 잘한다. 아, 피아나를 커버가 안 된다. 아. 아, 안 되네. 어. 신드라 하나가 분탕을 다. 쳐. 치면 어떠냐니, 머리카락 날아가잖아. 아, 이 아, 내 머리가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얘 뭔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 1레벨 2레벨도 클레드가 이겨요. 안 죽나? 안 죽네. 뭐, 뭐, 누구 치니? 와, 됐다.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완전 당황했황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아구리, 당했습니다 바텀은 대체 왜 지냐, 진짜? 저랑 1대1 붙으면은 솔직히 자신 없거든요? 그래도 해야지, 뭐. 일단은. 아, 못 맞췄어. 어, 코스. 에코 온다. 아죽어 주다. 와 충신이야 와 아니 뭐이 거의 못넘어요. 아 진짜 화가 난다. 그냥 화가 나. 아 진짜 이... 이새편들은 갱생이 안 돼. 진짜... 아. 할수 있다고 했어. 진짜 이... 빨 진짜. 안 걸렸거든. 이거 안 봐줍니다. 죽는다 얘들아. 아나 진짜 돌아보야겠다 진짜. 이 새끼 아이 원딜이 원딜이 대체왜 밀어 왜왜 왜? 왜, 왜? 아나죽라고궁 앞에 멀다고 <놀람> <놀람> <놀람> <놀람> 좋아요. 어? 판단 지렸죠? 그습니다안 되는데? 나이트 하데 좋아, 시작됐어. 어이 미드, 그거 버틸 수 있겠어? 그 멘트를 버틸 수 있겠냐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미드 차이 나오는 그 멘트를 버틸 수 있냐고? <웃음> 고우 열심히 해는죠 빠른데 해봐. 탈론적으로 았는줄줄까랬랬나타는치지라고내있있는데나는 좋아요. 멘탈 완전히 잡았어요. 나쌀 보라구요. 규식해서. 있는 거풀리죠 네. 중전버터 얻었구요. 당신 죽었구요. 빨리 내려오시구요. 더, 좀만 만더 낚시하고 있었구나 나이 일로와 어디가 좋아요 나있 아, 어, 나이스. 아, 나버프 나이스. 고 있지? 이제 나이스. 나이이스이스 나이스. 이 再见。